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호르몬 작용 때문에서 매운 게 너무 당기는 거예요. 아, 하긴 매운 거는 매일 땡겨요. <웃음> 제가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일품나라의 매운 돼지갈비찜. 아 지금 일품나라에서는요 맛보장에 잇을 시향하고 있다고 해요. 맛 없으면은 무려. 100% 환불해 주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에 자신감이 상당한데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1분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잡보기를 사용하지 않으신대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이 손수익기 지방을 손수익기 하나하나 하나하나 제거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육질이 엄청 좋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재료, 손질, 생산, 배송까지 모두 온라인으로써 신속도는 높이고 가성비, 가격은 다운시켰다고 합니다. 어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니까, 어, 홈페이지 보니까 맵기 정도가 불닭볶음면이나 아니면 엽기 떡볶이 오리지널 맛이래요 근데 저는 오늘 이거 먹을 때 각종 야채, 뭐 양파나 파나 뭐 양배추랑 그 다음에 당면 넣어서 먹을 거거든요. 그럼 매운맛이 좀 중화될 것 같은데 아난좀더 맵게 먹고 싶은데 음, 청양고추 썰어 놔야 되나? <웃음>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 홈페이지 보니까 두 가지 옵션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500g짜리, 그리고 1kg짜리가 있는데 500g짜리는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용량이고요. 1kg짜리는 2인 이상의 가구를 가구가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 홈페이지 보니까 이 1kg 짜리 그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저렴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1kg짜리 제품을 사서 소분해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우선 제가 이 조리를 해서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야호호 네 이렇게 조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리도 되게 간편하더라고요. 그냥 해동해서 냄비에다가 넣고 끓이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어, 고구마, 양파, 떡, 파, 양배추 그다음에 사리로 당면을 넣었습니다. 어, 우선 세팩을 조리를 했는데요. 좀 덜어내고 이렇게 세팅만 좀 해왔습니다. 음, 하,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제가 국물 살짝 맛있 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웃음> 아마 저는 야채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그 원래 맵기보다 조금 중화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마도 지금 조금 드시고 계시는데, 맵대요, 엄마는. 아무래도 엄마는 좀 매운 걸잘못 치기 때문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아, 우선 떡이 너무 먹고 싶었어. 양념이 맛있어가지고, 떡의 양념이 정말 잘 됐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떡. 음! 음 양념 진짜 맛있어, 진짜. 다음은 고기. 음. 여러분 진짜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국면도 어. 당면좀 건져놔야 될것 같아요 안그러면국물 얘가 다 빨아먹을 것 같아 당면을 조금 건져 놓을게요 당면은 건져 두고 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솔직히 맵진 않아요 맵지는 않는데 와맛있 어, 와. 또 모르지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엄마 맵다고 하니까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가성비도 대단하고 음? 맛있다. 여러분 고구마 꼭 넣으세요 고구마 아니면 감자 꼭 넣으세요 음. 음. 제가 다 먹고 여기다 밥을 볶아 먹을까 했는데 당면 듣고 해서 밥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먹밥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왔습니다 요 주먹밥을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국물 살살살 굴려서 위에 국물에다가 음? 국물 이렇게 국물 있는 데다가 넣고 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음. 여러분, 당면 사리도 필수예요, 필수. 이랑 감싸서. 음! 어 여태까지 찬것틀안 들었어. 고기가 너무너무 부드럽고요. 쫄깃쫄깃하고, 잡내 하나도 없고, 진짜 이 맛에 이 가격이 믿기지가 않아, 진짜, 솔직히. 무들부터 10번 옷 정도로 그 정도 부드러워. 음. 네, 오늘은 1분 날에 매운 돼지 갈비찜을 먹어 봤습니다. 여러분, 와. 고기는 말해보여. 역시 맛있지. 근데 여러분 국물이 미쳤어요. 국물이 최고야. 와 오, 너무 맛있었어. 저는 여기다가 뭐 고구마, 떡, 당면, 뭐 양파, 양배추 이런 것들을 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더 맛있게 느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드실 때안 먹는 야채 같은 거 있으면 다 넣어서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돼지갈비찜이잖아요. 이게 잡내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육질이 너무너무 부드러워. 거기다 쫄깃쫄깃하고 와 오죽하면 오돌뼈 다 심어 먹을 때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드실 때 저는 진짜 강추하고 싶은 사리가 떡이랑 당면 그리고 고무마 떡국 넣으시면 와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양념이 쏙쏙쏙 배여가지고 그 양념을 하나하나 다 느낄 수있어와 진짜 최고였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 볶음밥까지 해 먹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아 여러분께서는 꼭 해서 드세요 볶음밥에 양념에 그 다음에 김가루 넣고 참기름 넣고 싹싹싹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저나 남은 국물에다가 그때 그렇게 해서 먹으려고요와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 500g짜리 사시면 딱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 다음에 혼자 반주할 때술안주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디 여행 가실 때나 캠핑 가실 때도 가져가셔서 요리 음식을 한번 뽐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돼, 돼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 살을 넣으면 그 요리 아니야? 어, 맞잖아요 <웃음> 그리고 이게 매콤한 맛이 기 때문에 스트레스 풀기에도 딱인 것 같습니다 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맛없으면 100% 환불해 준다그랬잖아요 그 자신감을 먹어보니까 알것 같아요 어.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